전 지금도 수월하면 가슴이 뛰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꽃 지고 나서 열정이 안 식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신기해요. 저처럼 희망이 없던 친구들이나 꿈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들한테 아직 살만하다, 살아보면 괜찮다, 나와 괜찮았다 이런 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던 거였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커요.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아 나는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타인이 하는 말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타인에 이끌려서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고 아빠가 이거 하라고 했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을 텐데 그고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좀 스스로를 믿되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었어요 심지어 안 좋았던 경우들도 그걸 토대로 저걸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형이들때 <목소리도> 이렇게 힘들고 저녁도 다니나 좀 쉬었으면 편안히 좀쉬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안쓰러워 난다. 근데 무조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틀어지는 포인트에서 무너지거든요. 쫄지마. 그냥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망한 거지 뭘안는 마음으로 가는 게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0대는 그 5, 6년은 그냥 그렇게 쓰라고 있는 5, 6년이라고 생각해요.